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만스팸입니다 2022년 4분기에 방영했던 그 작품 마파의 10년을 책임지게 될 애니 체인소맨 하지만 막상 이화가 방영된 뒤로부터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로 갈린다 2022년에 최고의 애니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라는 말이 많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만큼은 압도적으로 1등인 작품이죠 따라서 오늘은 체인소맨이 욕을 먹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소맨을 만든 제작사는 진격의 거인과 주술회전을 만든 제작사 마파입니다. 마파는 진격의 거인과 주술회전에서 꽤나 퀄리티 좋은 전투씬과 CG 연출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이랑 PV도 잘 만들어 우리의 기대치를 더욱더 올라갔지만, 막상 체인소맨 1화가 방영했을 때는 과도한 3D 연출과 느릿느릿한 전투씬, 원작의 구도를 임의로 바꾸고 심지어 대사까지 바꿔버렸죠. 1화 때 댄지가 우리들을 방해할 거면 죽어라고 외치지만, 애니에서는 우리들을이 생략되었습니다. <목소리> 덴지가 좀비들을 썰어버리는 장면도 임의로 바꿨습니다. 에화때덴지와 박쥐 양마가 싸우는 장면은 괜찮았지만 그래도 마파의 10년을 책임지게 될 애니치고는 좀 아쉽네요. 그리고 원작에서 덴지가 의미있는 자세로 박쥐 양말을 썰어버렸지만 애니에서는 또 원작의 구도를 임의로 바꿨습니다. 원작을 안본 저는 딱히 상관없지만 원작에 본 사람들은 아마 아쉬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체인소맨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제작사의 발언입니다. 제작사 마파는 주술회전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체인소맨에서는 마파의 10년을 책임지게 될 애니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 말에 잔뜩 기대해서 체인소맨을 봤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과도한 3D 연출과 느릿느릿한 전투신 원작의 구도를 임의로 바꾸고 심지어 대사까지 바꿔버렸죠. 솔직히 제작사 마파가 10년을 책임지게 될 애니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체인소맨이 좋은 호평을 받았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결론 말을 함부로 놀리지 말자 그래도 체인소맨 12화 전투시는 역대 최고였죠. 그래도 아직 실망하실 필요는 없죠. 혹시 체인소맨 2기가 체인소맨 12화처럼 나오면 떡상할지도 모르죠? 오늘 이렇게 체인소맨이 욕을 먹는 이유를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은 제가 체인소맨에서 봤던 좋았던 장면이나 아쉬웠던 장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유바!